36살, 결혼 4년차, 그리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했던 남자였다고 봅니다. 와이프와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주식을 알기 전까지는요. 주식은 3년 즈음 했네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푼돈으로 했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랄까. 참잘 됐었습니다. 그래봐야 치킨값 정도 벌면서 좋아했는데 아이들이 생기면서 집고이만한 월급에 우리 아이들 힘들게 키우기 싫어 와이프 물레 대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받았어요. 무서웠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이 백 단위에서 천만 원 단위로 넘어가면서 주식이 잘 안되고 꾸여버렸습니다. 이자를 내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다시 대출을 받고 금액이 커지며 대출금이라는 압박의 멘탈이 나갔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에 돌려막기로 대출. 또 대출. 미쳤었나 봅니다. 이제는 한달이전에는 금액이 제 월급만큼 나오네요. 친구들, 친척들한테 빌려서 잠깐 급한 불은 껐지만 답도 없었죠. 이때쯤 멈췄어야 했는데 전문가 리딩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투자 설명회에 갔다가 대단한 경력을 자랑하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강사의 언변에 속아서 회원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회원가입하면 추천 종목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그때그때 휴대폰으로 알려주겠다고 엄청 전문가 흉내를 내며 꼬십니다 당연히 회비는 선불로 납부를 하는 곳이었고 한 달에 90만원에 두 달은 160만원이라며 특별히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두 달에 160만원이지만 160만원을 지금 즉시 신청하면 세달로 연장하여 최대한 봉사하겠다고 선전합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돈잘 버는 전문가가 리딩을 하겠다니 그동안 까먹은 본전을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가입하고 나면 추천 종목과 함께 매수하라는 독이 오고 저는 보유연금을 모두 동원하여 매수 매도를 반복하였으며 당연시 매수를 하면 저와 같은 회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에 그 순간만큼은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팔고 있었겠죠. 찔끔 오르면 그대로 내려 굽는 순간들만 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손에보고 팔자니 본전이 아깝고 어쩔 수 없이 좀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압박감에 주가는 비실비실 빠지기만 하더라고요. 양심도 염치도 없는 전문가라는 양반은 계속 매수를 하라며 톡을 띄우거나 수익실현 축하라는 멘트를 남기며 승전보를 물립니다 하지만 저는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추천해 주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네요. 물려 있으니 당연히 살 수도 그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욕을 짓거리며 한숨만 나오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이미 주식 계좌는 깡통이 되어버렸고 대출금은 2억이 다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식구들한테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무슨 사고라도 저지르고 싶은 생각도 들다가도 저를 보며 웃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이혼하자고 하겠죠.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그냥 하자는 대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슨 변명 따위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네 식구 진짜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결과물이 없으니 그냥 죄인인 겁니다. 저는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테고 여기저기 독촉 전화의 빚쟁이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와이프와 아이들은 괜찮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철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멋진 남편 멋진 아빠가 되어 캠핑도 가고 아이들한테 추억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 길을 절대 걷지 않겠다고 학창시절부터 수없이 다짐을 했는 제가 결국은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양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책은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소액으로만 하시고 절대로 리딩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리딩방 가입비 몇백만원이 아깝다고 돈을 구해 주식을 계속 하다가는 진짜로 폐가 망신합니다. 실패 없는 검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